자,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팀 한번 스쿼드를 해봅시다 어 요즘 들어서 점심만 요즘 들어서 사람들, 제가 여태까지 많이 한번 스쿼드를 짜봤잖아요 짜봤는데 진짜로 대한민국팀이 아 되게 좋더라고 진심으로 오, 세 s 지가 팔렸네? 저거 게 팔린거야 저거 안 팔릴 줄 알았는데 팔렸네? 개꿀 아 이거 그냥 받으면 좀 아까운데? 돈이? PC방 할인가에 받았으면 한 2억은 더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좀더 가하려면은 그 어.. 하자! 그냥 받아버리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수들을 사야되기 때문에 음.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스쿼드를 짜보면 이제 LB랑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M으로 친구들좀 가지고 음. 이렇게 해서 이미 저는 선수들을 누구누구를 짤지 벌써 생각을 했어요 다 생각이 났기 때문에 자 일단은 스트라이커 우리나라는 무조건 주맨인것 같아 박주영 바로 사주고 주맨3타그 어. 다음에 이제 차붐 차붐 무조건이야, 진짜로. 내가 봤었을 때. 차붐 오카. 손흥민. 아 흥민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LH 말고 다른 친구 데리고 오고 싶은데, 진짜로 이제 캡틴이란지 이런 친구들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은 있지만은 제 돈으로는 도저히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카 사주고. 기성용, 기성용이 필요해. 캡틴 키 이거랑 이거랑 비교 좀해 누가 더 좋은 거야? 캡틴 키여워서 보면 수비 중이 뭐냐 이런 걸로 봤을때 이게 훨씬 나은데 1 2 k a 이 12KH로 하고 아니다 이것도 같이 봐야지. 음. 이거 까지 뭐 같이 봐도 뭔가 오른쪽이 더좋은것 같기도 하고 와 예감까지 있네 특히 저거 21KL이 더 났겠다 21KL로 가고 자 캡틴 이거 없애주고 어 21로 21로 가주고 박지성 일단 유상철부터 먼저 가고고 유상철 캡틴 자 성카가 지고 박지성 선수를 내가 갈수 있을지 솔직히 관심선수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자 한국선수를 빼고 다 나가 어다 가버려 그냥 가버려주고 솔직히 지금 중미 친구들이 기송용 이거 없앤되고 이성룡 유상철 박지성 까지 따 오면은 되긴 하겠다 어, 박지성까지 그래 딱 해주고 지도원은 필요 없고 그다지 박지성 아 근데 박지성이냐 황희조냐 이게 또 땡기긴 한데 박지성 선수가 좀 가격이 좀 비싸긴 하거든요 솔직히 둘다 양발이고 하니까 근데 또 캡틴 박이 지르긴 한단 말이지 보고 있으면은 승부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양발 양발이라는게 좀 크긴 한데 박지성과 황희조 한번 봐주면서 황희조랑 박지성 LH로 보고 오카 양발이라는 장점과 완전 공격적이라는 장점 근데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박지성이 좋을지 몰라도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황의조가 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가드 주러 갑니다 어 조심히 하이 지성팍도 좋지만은 어 진짜로 개인적으로는 황의조가 더 좋은것같아요 진짜로 저번에도 스쿼드 짜면서 봤는데 아 진짜 무조건 황의조야 근데 솔직히 이걸로 기성룡이랑 봐주면은 박 지성 잠시만 야, 한번 해주자. 박지성, 오카, 잠시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끼리 비교 좀 해보자. 박지성이랑 이렇게 비교하면 이제 박지성이 양발에다가 이건 겁나게 좋은데 근데 슈팅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확실한 거는 기속력이거든. 밸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뭔가 크로스라는지 이런 뭔가 좀 제라드, 기라드 같은 그런 성질. 그렇기 때문에 박지성보다는 기성용이고 나 이제 박지성과 유상철을 봤었을 때도 솔직히 유상철이 너무 좋아 그럴 때문에 지성팍을 갈 이유가 없어 솔직히 지성팍은 진짜 갬성이긴 한데 성능으로 볼 거기 때문에 지성팍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가야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으로 일단 차돌이는 무조건 넣어야겠더라 음. 차돌이는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으로 김민재냐 아니면 다른 친구냐인데 내가 김민재를 써봤잖아 솔직히 김민재를 써보니까 달라 아좀 약간 옛날에는 진짜 김민재라고 하면은 진짜 좀 가성비 선수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가성비랑 성능도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 썼었는데 요즘 보고 있으면은 좀 애매하더라고 솔직히 요즘 홍정호도 괜찮아 내가 보고 있는데 홍정호도 솔직히 키이 정도에다가 등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홍정호냐, 아니면 이제 좀 약간 김민재냐, 요런 느낌인데, 서로 좀 비교해보면은, 홍정환 3카정도로 보고, 이렇게 보면 김민재랑, 민재 오카로 볼까? 아오카로 보면 아, 근데 속력 비교하면은, 민재가 확실히 좀 낫긴 하다. 침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홍종호가 좋긴 한데 홍종호가 나쁘지 않거든 솔직히 이기하면 근데 속력적인 부분에서가 이미 김민재가 약간 바람같은 그런 느낌이네 딱 보고 있으면은 바람같은 느낌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솔직히 홍종호가 발민씨라는지헤더라는지 이런게 좋아 그럴 때문에 민재로 가야되나 싶으면서도 뭔가 홍종호가 좋은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진짜 갬성은 좀 싸게 가고 하면 좀 t k l 어...민재긴 하다 t k l 민재가 그나마 낫다 이런걸로 보면 어 이제 민재 가지고 그 다음에 왼쪽은 홍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오른쪽 얼비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김태환을 진짜 많이 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환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고 오른쪽은 무조건 김태한이야 어. 내가 봐도 김태한이어서 가야 될거 같고 골키퍼는 솔직히 이범영이냐 아니면 조현우나인데 근데 솔직히 이범영이 너무 너무 잘 나왔어 솔직히 이범영이 진짜 이 키에 이 정도의 조현우 이 정도인데 솔직히 적극적 크로스비가 있으면 조현우 좋거든 근데 급여가 너무 높단 말이지 솔직히 골키퍼 이렇게 쓸 바에는 차리 그냥 이범령 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쓴다는 마인드인데 야 근데 솔직히 진짜 이범령 키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 나왔다 진짜로 근데 솔직히 솔직히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GK로 이렇게 보면 그냥 총능력치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좀 그게 있는게 반전이 있는게 GK를 보면 반응속도가 20이나 훨씬 높아 이게 조현우가 키에 비해서 반응속도가 너무 높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범령은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솔직히 조현우야 이거는 느낌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현우로 가는데 조현우 가격왜 이렇게 높냐 반응속도가 딱 틀려주잖아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이딱 이제 스쿼트 짜주면은 스쿼트 메이크딱 가주면 이제 주맨 그 다음 이제 CF 상의조아 의조는 내 생각에 무조건이야 진짜 상의조 사범근 LH 그 다음 에 손흥민 흥민이 무조건 대한민국팀은 흥민이 진짜 무조건이다 내가 봐도 진짜로 흥민이는 필수야 박지성 아박지성이 이렇게 성룡 아, 순간 나도 모르게 뭐 어, 박지성 치고 있었네 성룡이 같은 경우는 상카나사카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사카 저거 KL 저거 맞지 21KL 맞고 기속용 유상철 유상철 같은 경우는 어 저거 3카 근데 벌써 100억이 넘어버렸네 지금 이제 111억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면을 갖다가 3카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음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솔직히 기속룡 사카까지 가는건 좀돈 너무 그래 홍철같은 경우는 있고 내가 홍철은 있기 때문에 돈 안써도 되고 지금 이거는 근데 급여보라고 하는거고 홍철은 있고 센터백 이제 차돌이차돌이딱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재 그 다음에 얼비 김태환 근데 애가 6억이나 해 조현우 아, 솔직히 조현우가 너무 잘 나왔어 자 137억이 나오고 급여가 10정도 남는데 여기서 김태환을 갖다 올려주면 될것 같고 어딨냐 김태환 급여 제일 높은게 뭐야 이거구만, 20kl, 21kl. 이거고 뭐. 와, 뭐야, 27억이나 해? 와. 너 3카 쓰자. 어, 3카 쓰고. 여기서 또 다른 친구들을 갖다가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내려줄 친구가 일단 2억은 사라진다라고 봐도 130억이기 때문에, 30억을 낮춰야 돼. 아니, 20억을 낮춰야 돼. 아니, 야 20억도 아니야. 15억을 낮춰야 돼. 자, 15억을 낮춰야 된다. 여기서. 뭘 낮출까? 15억. 오카인 친구들 몇 명쯤 내가 낮춰야 될것 같은데? 차붐 3카론에 추면은. 딱 되네. 아, 근데 차붐 3카론에 추는 건좀 아깝긴 한데. 근데 나쁘지 않아 어, 차분 3카로나 주고 요런 느낌으로다가 딱 사주면은 와 상한가에 하나 걸려있어? 어쩔 수 없고 아니야 차돌이는 이거 써야돼 아니면 수비 시짜 겁나 뚫려 차돌이는 이거 쓴게 맞고 언니 3카 좀 싸게 사고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 그럼 이제 3카 딱 사주고 조윤우, 3카 사주고. 싼 가격에 삽니다. 어, 김민재, 사주고. 4분근 아까 사카였나? 삼카? 사카까지 가기에는 좀 솔직히 있다. 그게 있다. 음? 아니면 좀더 보고 사자. 어. 좀 이따 보고 사자. 차분근이란지 이런 선수들은. 보고 흥민이 오카 사주고 김태환 이거 말고 이 김태환 말고 요 김태환으로 가다가 사주고 그럼 주맨이랑 요것들 다 샀으니까 차둠, 조현우 그럼 이제 차붐 남았는데 야, 이거 차분 가격 안되면 되나? 야, 차분만 오면 되는데 차분 가격이 이거 큰일 났다. 1억 7천 밖에 안나왔어. 돈좀 받을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것들. 여기서 2천만 원 하면 떠주면 된다. 아, 100만 원밖에 안다. 아오. 떠줄 수 있는 거를 갖다 찾아가지고 받아줘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은, 여기 팔레 있는 것들, 없구나. 아, 그러면은, 좀 싸게 싸게 해가지고. 아, 어떻게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892 정도 있긴 한데, 890이면 지금 그거 있나? 103점. 들어가가지고, 스페셜 3점. 아친코한번 돌려보자. 아! 990밖에 안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겨울상자 딱 하나되네 음. 그렇지 겨울상자 하나 사가지고 해보자 겨울상자에서 진짜 레전드인거 하나만 딱 떠줘도 세만해 저거 오. 오케이 캡 포함해서 5카 950 12 클래스 여기서 제대로 된거 하나 띄워내자 어. 여기서 제대로 된거 하나만 딱 제대로 진짜 빡 한번 나와주면은 보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어? K? 한국? 누구야? 스트라이커? 줌엔 안 사도 됐는데? 잠깐만, 나 주맨 샀나? 아, 근데 솔직히 이 주맨이랑 차이가 너무 나잖아. 잠시만 기다려봐. 아니, 딱 박주영이 나와, 저기서. 이거 두개 비교해보면은, 이거 5카, 이거 3카. 솔직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양발인데, 이거는 오른발이잖아. 봐봐, 몸싸움부터도 그렇고, 차이가 너무나, 이거는. 이거는. 저 주맨 쓰는 것보다 이 주맨이 훨씬 낫다. 12kh, klh, 저거 상해나. 어. 저 주맨은 그냥 팔아버려. 어. 이런 이 주맨은. 줌앤은... 아, 근데 양발제비라는 그게 커. 솔직히 얘기하면은. 주맨은. 근데, 주면 팔아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저 주면은 사는 게 맞아. 이 주면 사주고, 차붐. 아, 차붐 삼카가 와야 되는데, 삼카를 할 수가 없네. 176이라도 한번 걸어본다. 저연 받아보고 그다음에 애들 다시 또한번 받아주면서 자 CM 딱 해주고 의조 솔직히 의조 같은 경우는 이제 CF로다가 놔둬야 되는 애기 때문에 CF로 놔둬주고 네네 지금 거의 다 구매 중이죠. 이제 의조 와주면 고야 캡틴키 오고 얼비 와주고 이제 또 도와야돼 도와야돼 지금 애들이 오케이 즈맨아 판매완료구나 구매완료인줄 아 받아 받아 받아 그냥 받아버리고 재등록 들어간다 나 살수있어 이제 이 자식들아 아 잠깐만 차범나사카 가능했지 않나? 아사카 뭔가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한데 상관없다 어돈좀도모와가지고나 이제 오카 사지 뭐 그럼 내고 지금은 재등록 좀 해주고 하면은 좀 빠르게 갈것 같으니까 재등록 좀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애들 다 데려옵니다 캡틴키부터 음... 해가지고 주맨 그 다음에 이제 김민재 아 조현우 됐다 다 데려왔다 와 캡틴 키부터 시작해요 이제 애들 다 데려왔고 이제 유상철이랑 가드 조 이제 CF로 올려주면서 이제 침투할 수 있게끔 딱 해주고 자 의주 최대한 올려줘야지 최대한 올려주고 CF로 올려주면서 차붐 썬 그다음에 이제 유상철 캡틴 키 다음에 이제 차둠 김태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거 받아주면서 이제 동빛물결 이런 것다 받아주고 이제 대한민국 11명 까지 딱 해서 l s or s 쓰는 것보다는 중앙에 한 명이 필요해 그리고 의조 자체가 CF로 쓰게되면 또 이제 이게 침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어 이렇게 딱 써주면서 자 이제 여기서도 이좀 바꿔줘야지 패스 그냥 좀 약간 과감하게 한번 가보자 그래 사람들이 과감한 패스 많이 쓴다 하셨으니까 지역 수비로 가고 간격은 좀 좁은 간격으로 하는걸 내가 좀 지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전술까지 출정식 들어가야지 개인전술 비침에다가 이게 맞고 잠깐만 이거 포메이션 왜 그래? 에이 맞지? 포메이션 나 이렇게 안했는데? 누가 이렇게 해놨지? 자 차봄이랑 소니 이렇게 해주면서 자니다 CF로다가 이렇게 놔둬고 이렇게 놔둬주면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해주고 이제 의조가 뒷침으로 해주면서 넓은 지역으로 너도 찾아가 음. 그난 다음에, 펜스 박스 안으로 침투해주고, 여기까지 담았고, 솔직히 유상철이 가는 것보다는 약간, 성룡력 공격 가담을 좀 많이 해주면서 펜스 박스 안으로, 아니다, 그냥 좀, 크로스 지원을 해주면 좋고, 유상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수비도 해주면서 공격도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 해주면서, 이런 느낌, 음, 애들은 왜 소극적 차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차단 해주고, 요런 느낌으로다가 해주고, 한국 424로 가는 게 좋아. 솔직히, 내가 한국 424는 해봐서 알아. 그러고 난 다음에, 바꿔줍니다. 어. 424 같은 경우는, 패스 장악성, 이제, 진짜 공간 활용도. 이게 좋아. 딱 이렇게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락커룸 바로 다가주고 솔직히 나 줌에는 모르겠고 승민이 7번 무조건이고 이게 진짜 깐지지 7번 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 번호 다하나? 우조 의주 16번 우조가 16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맨 10번 오케이 주맨 10번 차붐 몇번이야 차붐 김민재가 몇번이었지? 캡틴키랑 아는게 있나? 아는사람 있나? 차붐 11? 차붐 11번 오케이 김민재 3번. 3번. 그 다음에 또, 또. 기송용 캡틴 키. 캡틴 키몇 번이야? 키가 8번이었던가. 네,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 8번 아니었나? 5번이었나? 나머지는 좀 헷갈려. 애들이. 그냥 이렇게 5번을 놔둬놓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해놓자 그러면은 어 일단 5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락커룸 또다시 들어가서 이거 우리 팀다 바꿔줘야지 로고 로고 스페셜로다가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음. 딱 해주고 뭐 축구공이나 세리머니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어... 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다 해주고 전담 선수 바로 바꿔줍니다 전담 선수 바꿔줘야지 흥민이도 되고 다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캡틴키다 언제나 캡틴키랑 주맨이랑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난 솔직히 황희조가 차는게 좋을 것 같고 우주가잘차 확실히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막 크로스 날리는거 솔직히 크로스 같은 경우는 흥민이가 차는게 맞고 왼쪽이 이제 오른발잡이고 오른쪽 커너킥이 이제 홈처리가 차는게 맞고 프리킥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이제 기라드가 차는게 좀더 맞지않나 슈퍼하고도 그렇고 기라드가 차는걸로 하고 오른쪽 프리킥 어 주맨이가자 어, 오른쪽 프리킥 은자 이제 중거리슛같은 경우는 아 주맨이가야겠다 주맨이 훨씬 낫네 이런 느낌으로 나가, 딱, 가지고. 이제 출정식 바로 들어갑니다. 음. 아, 대한민국 팀 기대되는데?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이야... 뭐야, 이거? 저런 건 필요 없고, 주간 리그는 필요 없고. 와, 재밌겠다. 이건 일단 부캐라서, 프로 3분데. 자, 의조랑 루멘 딱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100억 팀, 118억 팀. 와, 출점식. 다 이렇게 높은 것 봐. 이렇게 높은 것도 다 쉽지 않은데. 홍철은 또, 게다가 또 썼거든요. 몇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들이 있는 거 보면, 야 좋네. 야, 팀 진짜 마음에 든다. 거기다 이제 캡틴키, 상대편도 한국이야. 웃긴 건. 캡틴키와 유상철. 기성용 얼굴 뭔가 이게 아닌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러면 또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저 친구가 먼저 바꿔주네 다행히 음, 나도 대한민국이고 너도 대한민국이야 인마 진짜 다 대한민국이네 티키타카 상대 플레이 스테이 이제 티키타카 티키타카면은 어 할만해 괜찮아 할만하고 들어가보자 자, 아, 쥬맨! 딱 하면서 이제 보여주자! 의조! 솔직히 사람들 지동원을 많이 쓴데 헤더형으로 근데 공격은 확실한 건 진짜 의조만한 거 없어 의조나 히찬인데 히찬이는 솔직히 몸빵 은바페형이고 그냥 솔직히 진짜 공격 위치선정이 이런 거 보면 이제 의조이기 때문에 아, 이거 뭐야 휘팅이 너무 순... 됐는데? 아직 적응도가 다안 차가지고 팅 시도! 아주 까비. 아, 까비. 아 그냥 공격 진짜 잘 된다. 자 어떻게 아잡히 오케이 오케이 사이. 괜찮다, 괜찮아. 야 재밌다. 이게 대한민국이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또 120이 나오거든. 솔직히 속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들이 들어오고, 아, 봐봐 수비도 아, 겁나 좋고, 아, 이게 재밌어 대한민국 팀은. 더블 찔러주면서. 캡틴 키. 넘겨받는 황조아 까비. 와 이런 게안 들어가. 한국은 진짜 실축이지. 이번 인터세트는 머리로 한 겁니다. 이 좋았어요. 기성용입니다. 이 옆으로 벗 지린다 체가 홍철이랑 이게 또 왼발 재미도 있고 오른발 재미도 있으니까 좋네. 아, 와이 까비. 아, 나 근데 진짜 한... 신기한 건 대한민국이 해도가 된는게더 신기해 진짜로. 이제, 이제 딱 해주면서. 아니다 왼쪽 측면에 달려나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박주영 움직입니다. 그렇지 박주영 아이고. 와이 까비. 지동원인데요. 이켜봐 이 자식아. 공장맨 어. 빌트. 직관 가야지 맞지. 어. 와 기성용 뭐야 수비. 부드러운데. 와 굴리트랑. 호돈한테 느껴볼 수 없었던 수비랑 공격이다 와 이제 흥민이가 또 차주면서 민재가 까비 의조 딱 받아주고 아 차분깝 야 공이 계속 우리한테 있어 와 진짜 안들어간다 진짜 계속 때려도 이걸 계속 막네 와 유상철 와 이게 안 들어가 와야 진짜 실축같다 이거 느낌이 어 알았어 갔다 와. 와 진짜 느낌 실축같다 <웃음> 야 실축 느낌 제대로 나네 까비. 와, 피파 하면서 실축 느낌이 날 줄은 진짜 몰랐는데, 실축 느낌 제대로 나네. 와, 이게 대한민국인가? 와, 차들이 겁나 빨라. 까비. 아, 이거 좀 인타가 좀 세게 오네요. 공격을 얼마나 해댔는데, 이거 한 번으로 꼬먹혀버리면. 패스 해주면서 더블맘 찔러주고. 아 패스 좋네요. 까비 진짜 의미가 창비. 없어. 음. 자, 아이고. 기회네요. 흐름을 딱 끊어냅니다. 아, 수비 능력 자, 기성용 자, 추가 시간 3분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네. 마무리 잘 해야겠죠. 한방 있는 공격수 박주영. 와, 진짜. 이게 막혀. 와. 이곳은 안필드입니다. 후반전 입니다즈멘 막아주면서이이인데요이참이요요요이네요네요이이 유상철 공격지원을 기다립니다 와 LYC님 안녕하세요 자딱 막아주면 나이스 적극적 크론 수비 좋다 자딱 막아주고 그치 비텨놓은데 오케이 인정어 키퍼가 긴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상당히 아, 좋은 아, 득점 아, 기회를 맞았어요. 전문 키들이 있거든요. 나이스. 막아 주면서 바로 더블 아, 왜 글러주냐고. 자, 다시 가주면서 홍철이가 딱가주고 찔러 주면서 찔러 주고. 훈미나 제발. 오케이. 주고 뜯기는 움직임. 박주영. 기성용 캡틴 키와 이런 느낌 와야 재밌다 실축이다 진짜 야 피파가 실축이 됐어 갑자기 와 재밌다 진짜 와팀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체감이 달라. 와 진짜 대한민국 쓸 때마다 진짜 좀 이걸 뭐라 해야 될까 심자분들 딱 이제 스쿼드 해드리고 난 다음에 팀 체감 보면서도 느낀 게 대한민국 팀이 진짜 제일 재밌어 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 팀만큼 변수가 많이 나오는 팀이 별로 없는데 아 진짜 재밌어 확실히 대한민국이다 자, 이러한 팽팽한 스포에서 는 선수의 집중력이 더육과가 되죠. 그딱 음. 주면서 홍철입니다. 나 이제 김민재 주고, 그래 주고. 역대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유상철. 아 잠깐만, 이게 내가 비밀은 뭐가? 들어봐. 떠올 먹으면서 가보자.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자, 무조건 납살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미창민. 패스가 스싸 아,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어이이 이거 없어. 나 이거 없어. 이거 이어이어이이이이이 이창민인데요 치고 들어갑니다 동료와 함께 상대를 요리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이게 아, 안돼 아 월클 3부에서 그냥 공격 안하려고요이게맞는것 아, 같기도 아, 해요 아 이게 맞아요 인정해요 진짜 월클까지 가면은 병맛이야 게임이 안들어갈게 막 들어가고 그래 진짜로 이제 뭔가 공격을 해도 공격도 제대로 안되고 와 차두리 저도 그거를 월클때 알았어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지금 자책볼부터 시작해서 게임이 재미가 이상해 아이고 이상이 월클 때부터가 게임 의이킹이좀 이상해져요. 음. 이상해. 그게 진짜 아요 와, 이걸. 와. 야, 재밌다 진짜. 와. 야, 조현우가 살짝 아쉽긴 한데. 어, 방금 좀쉬웠다 Shit.